지가 몰린다 지금 치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머리쪽이 경사가 밑으로 졌어 이게 지금 주인 피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는 잘수 없어요 저쪽이좀 낮아가지고 가까워서 이런식으로 항상 잡았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경사졌네요 예, 피가 고꾸로 섭는다 여러분 아시죠? 트랙스랑 도움이 되 좋아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잡니다 음, 맛있네. 음, 맛다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가지있다 음, 맛있다. 다캠프장다있다 보트. 그냥 아무나 다 타도 되는 것 같은데 맞겠죠? 아무나 타도 되는 거 맞겠지 그죠뭐안 되면 뭐 쳐서 돌아오는 거지 뭐. 그죠? 자. 어, 어. 중기울어지니까 음. 음. 음. 떨어지면 어떻게? 그러니까 네가 끝에 앉아 내가 끝에 앉아, 네가 끝에 앉아. 어. 어, 어, 어. 어떡해? 안 빠지지? 있구나, 그냥. <웃음> 그쪽에 앉아니까 <웃음> 네, 이쪽에 앉아 빨리 니가 그쪽에 앉아야지 어, 어... 어 오구, 하나도 안 길어지구만 쫄이나 <웃음> 어.. 하지 마까 아.. 버지않지난리도 있어봐라 안 움직인다 아 움직인다 올라가라 아니 내 혼자 이렇게 써도 안안채끼진다니까요 아, 여러분 그럼 못 탔습니다. 아 빠질 아, 빠질 볼까? 안녕. 혼자 타고 올래 그럼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찍 o n t know. 야 don't know. I 다 o 러 t k n 는 w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 o 이 t know. I 저희 이제 왔습니다. 여기 어디라고? 무슨 폭포. 여기 보링포센입니다. 보링포센. 보링포센. 아유. 보링포센. 일단 아, 가보겠습니다. 1 8 루트 중에서 하나, 황금 루트라고 하죠. 가면 일단. 풀룸으로 음, 가려다가 저희 베르겐으로 일단 갔다 갈 건데. 그 전에 근처에 여기 보링포에 정말 멋진 폭포있다 해서 왔습니다. <웃음> 여러분 보이시나요? 어. 길 자체는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네. 저기서 솔 저렇게 걸어오면 따기는 포인트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들 드론 날릴건데 저 냇물 밑에 돌조춤에서 날려서 이렇게 폭포를 따겠습니다 으미 오늘 지금 베르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비 보니까 2시간 30분? 2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있고요 기가 멍해가지고 유심칩도 하나 사야 될것 같고 독일에선 서 유심이 다 됐는데 덴마크에서 유심 하나 사왔는데 그게 여기선 안되네요 그래서 노르웨이 가서 베르겐 가서 유심도 하나 사고 시내도 구경하고 오랜만에 캠핑장이 아닌 에어비앤비에서또잘예정입니다 이런 길을 보면서 저희는 베르겐까지 갑니다 제 남편이 있었는데 집에 외관스를 넣어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날씨이라던데 진짜 아무튼 지나가다가 급으로 들어왔습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뭐 화장실이라는데. 그럴까요, 과요뭐물 소리가 들리긴 들리네, 그죠? 와, 딱 뚫고 떨어지는 데가. 너무나 놀다 남편이 여기요. 거의 화장실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. 그럼 들어, 들어가보겠습니다. 아 이런 경치를 보면서 자, 어떤 냐면자리 앉으면 이런 양치를 보면서 양양을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화장실을 찍게 될 줄이야. 양양 뭔가 자연에서 뭔가 볼일을 본 듯한 느낌이 드네요. 이야, 어찌다. <웃음> 어떡해. 그냥 밖에 보이는 거. 근데 좀안 보겠지 아무도. <웃음> 그러게 약간 그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그런 걸 없애. 마음을 비워야겠지. 저도 약간 여행하면서 캠핑하면서도 그렇지만 여행하면서도 약간 좀 내려놓는 그런 게 생겼어요 이제 안 내려놨잖아 아니다 이 정도면 많이 내려놨지 일단 그럼 목적지로 다시 가볼게요 제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화장실 잘 보고 갑니다